자, 인간의 윤회다, 윤회 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도로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랬다. 그래갖고, 전생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갖고, 뭐 어떻게 보기만 해갖고, 업장이 두껍어갖고, 빚이 많아갖고, 내 인생이 괴롭다. 이런 식으로 답란다이말이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우리는 풀고 와야 자, 내가 인간이 이 살아가는데 우유곡질이 생기고, 조상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어? 만들어진 애군들이 뒤따르고 하면 전부 다 조상탈 그렇게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되면 전부 다 조상탈하고 자기가 잘되면 어떻게? 자기.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여기 <웃음> 인간이 섭성이돼 그런데 그게 전반대라는 전반대 그리고 옛날에 내가 뭐 전생에 어떡하 그러면 전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 전생이 뭔데? 태어나기 전 전생이 뭘까?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 그럼 우리 계산상으로 하나 해보자 <웃음> 자 우리가 뭐 농말따나 유주 최초의 마고 엄마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인간들이 요렇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수리법칙에서 이것이 바이너리법이다 한 명이 둘이 되고 두지가 네명 되고 이런 거야. 네. 자, 이것을 이용해갖고 사람 잡는 게 뭔지 알아? 그게 네. 바로 다단계라는 거. 요것도 못 하는데, 이것도 못 하는데 여기 가지 붙이 갖고 또 어떻게 하겠노 그럼 여기 서 수학적으로 하는 거다. 요 마지막의 마지막에 있는 수와 수는 얼마나 되겠나? 우리 옛날에 그래, 이. 옛날에 우리 저 아메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얼숙할때 아메이 뭐 일본에서 그뭐 들었나? 아 재편 나이프부터 시작이야, 꼭 갖고. 우리 이제 사기 치기게뭔잖 아나? 이렇게 오게 되면 아메이가 원래는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갔대 이렇게. 뭐 자자 다른 게 판에서 뭐 수, 수학적으로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은 어떻게? 한 25대에서 30대까지 뭐 수당을 주고 막뭐 난리치고 을서를치다난리법석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생에 태어난 사람이 이 생에 올수 있겠느냐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전생말 한 사람들은 전부 사고크인 비싸잖아 그치 내가 계산을 하려고 게자 우리 수학법칙에서 맨 마지막 줄한 줄의 수는 위에 이때까지 내려온 거뭐 100대가 1000대고 만대고 간에 상관없이 이거와 이것은 똑같은 수다 맞나? 바이너리에서만 그렇다 수학적으로 그렇다 이것이 백대가 되든 천대가 되든 만대가 되든 상관없이 맨 밑줄 한 줄은 우의 총수의 합과 똑같다는 거다 무슨 생각이 전체의 합이요? 그렇게 여기 밑부터 바로 우에부터 시작해고저 꼭대기까지 전체 다를 합친 수와 맨 밑줄에 깔린 수이한 수가 똑같다는 수이다 몇자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이 만일이 이거 갖고 누구말딴 암매인뭐 아, 해갖고 이렇게 막 들어왔지 별당치에 그런데 이것만은 뭐 수돗은 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내려가는 거, 이거는 웃기는 소리인이 말이야 이, 이 생각을 해봐 만일 이게 서3 0대라 25대나 30대 해보자 바이너르 해가지고 이 30대 정도 되게 되면 자기말따나 30대 정도 되게, 되게 되면 게되 밑에 단계다이 말이야 그치 30단계 되게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의 수가 되겠나 개수를 한 사람이죠 아 가믄어마 한번 찍어보자 1부터 시작해갖고 1부터 시작해갖고 자 그러면 1,2,3,4 이렇게 다읽으세 이래갖고 순번자로 쭉 내려가가지고 30대 정도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 몇, 개, 몇 명이 쯤 되겠다는 소리. 이만 명? 몇만명? 몇만명은 내가 질문을 안했겠지 몇만 명면 내가 질문을 나눴겠지. 계산 집에 가서 계산해 봐. 전 세계 인구 다 합치고 소다 합치고 돼지 다 합치고 말다 합치면 이 정도 이것도안 된다 이 말이. 무슨 알겠지 그럼 이 논리가 불가능한 논리잖아.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지. 아, 거기서 그거 없어. 그러면 지금 그 말이. 자 우리는 전생에 전생에 이조시대때 인구가 얼마나 되겠노 고조수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지금 한 30대 미로 가면 인구가 얼마나 되겠노 우리 인구가 그러면 수백만 명 밖에 안되겠지 그치? 만일 그 사람의 논리라면 이게 한뭐 수십만 명 밖에 안되잖아 요 수십만 명 밖에 안되는데 지금 인구가 4 8 0 0만인데 그치? 4 8 0 0만이 우리 할아버지 한 명이 몇 명이 다시 태어난지 아나 그럴 때 버리면 이 새끼 쟤 여러분 당연히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가 한 생겨온 거 없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생겨온 거 없지 여러분들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들 한 명도 한 생겨온 사람 없지 그러면 어떻게 저 위해서 어, 이수신 장군이 응 수백 명의 그. 오늘 그당시는 끝나고 다시 새로운, 저기, 새로운 개체로 태어나겠지. 그 개체? 아, 그렇게 전생 그냥... 그렇게 전생이라는 어. 말 자체는 허구잖아그러뭐 내가 볼 줄은, 뉴니 언제 뭐 전생에, 이시조선 때 누구누구라 했더 완전히 헛리잖아 어떻게 하면 나올 수도 있지. 아휴, 정말로. 어쩌다.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거고어거살 지금 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지고까지 해온 전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는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어고어고고어고고 이 생명체의 질서가, 이게 다무너지부지 있겠나, 그. 그 논리는 그것도 말안 되잖아. 그거는 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면지책도 아닌데, 어떻게 되겠나. 요리고 공부하려고 눈이 꾹꾹꾹 하고 이랬보면 고난하고 밥 많이 먹다고, 잉? <웃음> 자, 그래서, 이런 전생의 개념을 갖고, 너무 이제 상담이, 여기에 또 소가 넘어가는 사람도 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그걸 또 믿고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자, 예를 보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말따나 당신은 죽어서 보상이 되잖다 마음을 다 비우고 뭘 비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고 마음이 뭔지 알아요? 사대마. 응? 나는 웃기는 소리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한번 보자 여기 마음이 이만큼 있다 사람인데 이것이 마음인데 마음 갖다 버리면 이 사람은 뭐하겠노? 아, 생각도 할 필요 없고, 묻고 싶은 것도 없는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그거 사람이란 뭐, 사람이가 그게? 나나 정말로 웃기는 소리다, 이 말이야. 이. 마음을 비우라는 사람 치고, 지안 비운 사람 한 명도 없더라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여차기 하나도 없는데, 공부 되는 사람 봤나? 공부 잘하는 사람 봤나? 도착고 갖고 다했나 어이서 도가 어디냐여러분이 <웃음> <웃음> 도가 무엇이냐 <무시라> 했어요? 길에수 길에서 죽에서이가리키그안 이게 뭐죠? 도라는 것은 사람이 뭐 도인이었고 도를 깨지갖고 어떻게 뭐가 전생에 뭐, 뭐가 되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완전히 허구다하고 허구. 많은 사람, 거짓말 하는 거지 마찬가지지. 도인이 없고, 또 도사 놓아봐라 그래. 누가 도산고한 하면 놓아봐라 그래. 집 만비하는가 도사가? 만피하 사람이 도사가? 그러면 뭐하 사람이 도사고? 아, 귀신받은 사람이 도사가? 아무도 없잖아. 이거 놓아봐라 그래. 이때까지 우리나라 도사라고 놓아봐라 그래. 뭐가 도산인데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체낭 그다음에 얽히고 슬키고 이제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거짓말 해먹기 하는 그런 구조를 서로서로 거짓말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서로 거짓말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하나도 많으면 누가 이기겠노? 목소리.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웃음> 거야 그리고 누구만 있잖아 본인 놈이 이기는 거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뭐 방법이 없잖아. 뭐 법이 뭐 필요하노. 누구할 때는 뭐돈 어? 갖고 법하고 바깥 고는 나라가 되면 그럼 법도 필요 없는 거잖아. 부상한 사람 방법이지. 없는 사람. 자 그러면 도라는 것은 이거는 큰 사람들 보게 되면 이게 도인이라고 더 붙여놨다. 이 도인이 뭐까? 길 가는 사람? 이 끌림이 참이지. 깨달은, <웃음>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뭘 <웃음> 깨달은 사람 뭘깨달았대며 깨달은 사람 놓봐라 그래. 자기가 뭘 깨달았는데, 뭐 깨달아갖고 뭘할 건데, 뭘 깨달아가지고 뭘 하든 했든, 그걸 해야 될거 아니야. 뭐. 확실히, 확실히 안 하고, 그러면 <웃음> 지금 이기서 못 넘어간다, 이 말이야. 만든 거라면. 이 가정 전생의 가정을 확실히 짓고 든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못 가는 거야 이 돈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돕자했다 그치?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도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길 가는 사람만 말해도 도인은 있는 어? 없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아 인간이 무슨 도인인데 너 뭐. 깨달은 뭉쳐나지도 않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 피우라 소리 절대 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욕심을 가져야 돼. 욕심을. 자, 생각해보 내가 잘 살라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지. 응? 내가 자식을 잘 믿으니까 자식 열심히 가르치겠지. 내가 배병 갖고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지.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욕심 피하라는 친구가 욕심 비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막 하면 욕심 다배 아프고, 가쁘지 뭐. 이거 말하고 살키고, 뭐. 그다배 아프고, 아니? 이 마음, 처럼다배 아프고. 니네 이제 뭐, 피하라피하라할 일이 뭐 있노? 집부터 피하꾸면 되지. 그치? 니네 욕심 피워갖고니 지금 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욕심 있어서. 뭐, 한개 풀라고, 응? 저거 뭐, 안 되는 건 풀다고 하니까, 막, 밤새도록 하잖아, 이 너를. 그 욕심 없으면 뭘 하겠노? 욕심 없는 사람 치고 돈을 잘 벌겠나 욕심 없는 사람 치고 어 열심히 노력하겠나 욕심 없는 사람 치고 올바른 정신 갖고 있겠나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너무 가위복실하 그럼 욕심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욕심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욕심은 어떻게 타고날 때 욕심도 마찬가지로 우리 체질과 마찬가지로 이 여덟 가지의 욕심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은 능력이다 능력. 욕심은 자기 능력과 마찬가지다. 그 욕심은 어디 있겠나? 욕심이 어디 있냐고세요내 그 마음에 마음 어디 있나 봐. 없죠. 영혼에 여기 있다. <이제. 웃음> 머 네. 인간의 이 두뇌에 있다는 거다 욕이라는 것이 이 두뇌에 있으면서 이것이 내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브레미션 수련법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표현하는 게아니더 욕심에는 자 가욕도 있고 영욕도 있고 재 욕도 있고 막 이렇게 욕심이 사욕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욕심을 그거 할 때. 우리가 사리사욕이라고 했대 사리사욕같은 건지 개인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저거는 올바른 게아니잖아 그러면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때말에 이런 욕심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다 이루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욕심 자 먹고 살려고 하는 적당한 욕심 먹고 살려고 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욕심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이 골고루 분포됐는데 이것이 골고루 이렇게 능력을 키워갖고 늘리면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이 두뇌가 어떻게 된다면 이 습득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자기의 그 생각도 있어갖고 이렇게 굴곡이 지금이야.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모자라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 보기 밟아. 아니, 못 사는 사람이 하나의 특징은 어떻게 해? 노력을 못 해서 하는,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생각이 아주 삐뚤어지갖고, 공짜도 물하다가 맨날 당해가지고,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다단계판에 가갖고, 지는 일안 하고 공짜로 물나갖고막 하다가, 혼자서 망하 수도 망하는 거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욕심이 망하는 게에도, 이런 여덟 가지 망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균형이 잘 잡히면, 자, 망하지도 않을 거, 자기 능력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내 이것을 열심히 만들어 가겠지. 그것이 바로 욕이라는 거다. 욕을 못뭐 피우면, 욕을 피우고되면그 사람 살기 뭐 있는데, 욕이, 여기서 이렇게 욕심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가는 것인데, 이거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저, 집에 가야지. 저 상태는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 욕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다. 내가 무엇 뭐 때문에 여기서 누구말잖아 어제 수요일도 하고 하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니까 뭐때문 했겠나? 내가 먼저 가르치고 있는게 이가나도 없이 누구말떠나 커피나 뭐딱똑발하 한잔 타주나 그것도 알면서 내가 낸데1 0분을 갖다주나 그것도 알면서 내가 못되면 뭐에 가르치고 있는겠나 이태후날에 공부하는 욕심이 많았어 제자들이 공부하는 욕심이 많았어 제자들이 욕심이 많았어 가르치기 욕심이 많은서 그런게 아니고 그러면 그 상대적인거 다 그게다, 이 말이야. 어쩌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누구 말자나 배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강할 때, 이 사람이 따라 오는 것이고. 그러면, 가르치고 하자는, 가르치고 하자는 욕심이 많아졌을 때는, 이 배우는 사람이 따라 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욕심은 뭘 배워? 내 지금 사는 데뭐집 팔아프고, 뭐, 그뒤거리 가서 누구 살 거야? 뭐 미친놈들아 이 미친놈 들한 소리야 이거 비워면 말거야 비워갖고 그러면 자꾸 비워면 비워면 어떻게 되겠노 에이 지금 뭐가르치줘다 우리는 그욕심을 어디에 있노 여기 있잖아 이거 자꾸 배아프면 뭘 되겠노 아이 골빈놈 대푸지 <웃음> 여기서 자꾸 배아프면 골빈놈 대푸는 거지 자꾸 누가 들어오질 않아요? <웃음> 아, 요새는 골핀 골이도는... 놈, <웃음> 내가 아, 너무 씨. 혹시... 아니, 아이지 도면 하지잖아이게 우리 에게 욕심이 여기 있는데, 요걸 배아프면 완전 골핀 놈 잡히잖아. 골리딱비보면 어떡해? 퉁퉁 어있으니까 어떡해? 누가 제일 빨리 쳐들어오겠노? 신들 아, 그건 당연하지. 골핀 놈들, 그 창고에 비어가 있으면, 그 귀신들이 자꾸 달아들겠지. 자, 봐봐, 여러분들이. 골빈 사람들 속에 골빈 사람들이 그 귀신을 다 안고 있는 거야 한쪽부터 그럼 예를 들어 봐 진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가창하는 것은 한쪽이 비풀면 여기에 좋아하는 귀신이 쫓아 들어오는 거야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했나? 우리는 인간의 두뇌는 이 여덟 가지 공간이 있다 이 말이야 음을 일으키는 욕 속에는 여덟 가지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적당하게 채워 놔야 나머지가 못 들어올 까이가 그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빈 있으면 어떻게 해? 어느 수가 쳐들어온다 이 말이야 자 여름에 한다는 거죠 일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누가 달아듣겠노 일하기 싫은 욕심이 없어십니다 나는 몸으로 하는 거는 싫다 이 말이야 요것이 딱 비있다, 이 말이야. 그 일하는 거 싫어. 그러면 누가 달아들겠노? 일안 하고 돈 버는 놈이 달아들겠지. 그러면 결국 사회꾼이 달아들는 거야, 이게. 그거를 딱 이용하는 거야, 이게. 달아는 거는 항상 역이용하는 거야, 역이용. 내가 이거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귀신이 참복하는 그 마음이라는거다 그래서 그 귀신을 풀때 어떻게 해? 여기 들어있는게 여기 종류는 우리는 유형에서 풀지만 은요 놈의 그 귀신의 그는 여기서 푸는 거야 그럼 귀신 불린 사람들 딱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해? 여기 딱빈 거야 여기 빚든지 이게 빚든지 이게 빚기 때문에 요새에 딱 참복해 있는 거야 자 내가 못 산다 이 말이야 응? 못 사는 사람이 앉아서 어떻게 사사거가고 잘못하다가 이렇게 뜯게 되면 미신부터 보면 어떻게 해내니 네 살리줄게 내돈 벌어 줄게 하게 되면 얼싸 우리 할아버지 하고 물들 받아보잖아 그럼 여기 딱 들어 응. 그 자리에 빈자리에 그럼 거기, 여기 딱 저러 가보면 어떻게 된다 했노? 저러 가보면 어떻게 된다 했노? 음. 바로 핑이를 했잖아 음. 그게 바로 핑이야 빙의가 따라있는 거, 앉아있을니까 귀신이 쪼쪼갖고니 때려가지고, 이 안에, 그 수술해갖고, 그 머리, 피부 가려갖고, 그 안에 들어가겠나? 알잖아. 근데 빙의도 빙의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면서, 왜 빙의, 빙의는 뭐, 됐구나그랬겠나 알아야 된다, 알아야. 어? 그러면 빙의가 어떻게 됐냐면, 인간에는, 절대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우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귀신이 잠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개의 욕심을 적당하게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다 채워놔야 돼. 못 들어올게. 그러면 자 누가 말했다나 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인이라는 것은 자 이것의 외부의 침입을 완전히 막고 자기가 타고난 인간을 이거는 뭐예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자, 영혼의 세계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영혼의 세계에서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이 욕으로 딱 키운 사람이 바로 도인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이 아주 균형이다. 능력을 키우게 되면, 요런 능력에서 주어지다 하면, 이것을 키우게 되면 요런 식으로 자꾸 커게겠지 규모가 커야겠네. 그런데 이것이, 이것도 바란스가 이렇게 딱 유지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있으니까 어떻게? 이 바란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돈욕심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지? 돈이나 대하면 사국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가면 돈에는 그다지 큰 가짐 없이 누구만 떠나 뭐 공부하는 공부 학생들 보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자기만 음 열심히 공부해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제 그리고 공부고 뭐 돈이 같아 지 좋아하는 거 노는 거 운동하는 거누구말일나뭐그산사만면 갖고 사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 생각하면 젊다노래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 속에 우리는 네. 어떻게 이 욕과 재능이 이것이 함께 합쳐져 있는 거야 이런 재능이 이는 요가고 상대적으로 딱 크게 되게 되면 이 다른 면다 없어지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균형이 어떻게 되니? 원래는 오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오라고 생각하는데 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커보면 다른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돼버는 거야. 상대적으로 큰거 하나요? 그게 하곤 똑같아야하 이것을, 이거, 이것을 전부 다 합치는 것은 5라고 하죠, 평균이. 내 능력이, 내 능력이 5라고 한다면, 요거, 요것을 전부 다 합치면 5가 되는 거야, 평균적으로. 평균 값이 5라고. 그지 그런데 이것을 능력을 키워가지고, 6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 이것이 크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진짜 도인들은 어떻게 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만능이다. 이 모든 것입니다. 운동이 만능이라 니라 운동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운동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재능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학식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잘 벌고 다른 사람들 베풀는 것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해야 이그 것이 바로 도인이라는 것이다. 도란 얘기입니다. 자기 능력과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게 도라. 도가 어딨냐? 그거 뭐 하지 앉아갖고, 이거 뭐못 보, 누구 말 따는, 이뭐못보다못 보라는, 뭐라요 도포 자루만 있고, 이거, 이거, 이거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인이가? 그어 웃을 좀 하지 말아.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 이 욕과 재능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것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 자리가 빈 공간에 자칫 잘못하는 인간은,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부족하잖아. 자 예를 들어서 보자. 내가 돈이 필요하면 갈고하겠지 내가 다른 그런 특립인데 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봐봐. 그러면 이 돈벌 국민이 해갖고 사회꾼이전부 하게 되면 그거 호라도 넘어가는 거 아이가?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게 부족한 거야. 다른 게 부족하니까 그것을 못해갖고 돈을 갖고 준비만 실컷 해놓고 나중에는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도 많이. 같이 죽는 것들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모자라는 것이 조직이 수많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덟 개 중에서 여덟 개 중에서 우리가 말 모자라는 사람을 뭘 하겠나? 그게 바로 분수라는 게 분수. 아니, 같은, 이거, 같은 평균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균이 안 되니까. 분수다. 그럼 50% 분수를 뭐하나 어? 50% 분은 반 분수. 60%는? 60%. 6%는 없다. 응? <웃음> 병신 육각하는 게 있고, 6%는. 이분수7는 70%는 7%일. 80%는 8그럼얘여러분들 분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80% 이상은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부지기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상담할 때이 착각 속에서 못 벗으면 안 되는 거야. 못 벗으면. 이것을 못 벗게 되게 되면 어떻게? 허어 가면 또 어떻게? 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나? 올바른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올바르게 돈을 벌수 있겠나? 올바르지 않은, 올바르지 생각을 안한 사람이 올바른 답이 있겠나? 그러면 결국 뭘까? 뭐, 그 사람은 생존이다, 생존. 죽음 앞에서 두렵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배고픈 사람에게, 응? 이 필요하겠나? 뭐, 어디 가서, 내 배고프면 어디 가서 못 먹어보잖아. 뭐, 잽이 묻든지, 자기치가 묻든지, 뭐, 어떻게 덩치 받고 묻든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배고픈 자에게는 어떻게, 법이 필요 없는 거야. 누구말때나 뭐, 배가 고픈데 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말때, 이 훔, 훔쳤다고, 도둑질 했다고, 자, 아러면 거기서 밥 주니까 그건 덜 피하는 거야, 배고픈 자에는 그렇다, 이거이 학문이 고픈 사람은 어떨까? 학문이 고픈 사람은 여친은 공부하는거야. 뭐 애죽었을때 모르고 밤이가는지 낮이 가는지 그것도 뭐하고 그러면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한쪽에 그 미치 갖고 하면 어떻게 다른데 그게 이루어지겠나? 배도 고프고 그치? 지안도 편하지 않은 것이고 누구말따라 가족들 골뱅들일 것이고 그치? 정말로 이 천부경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두뇌가기라는 거지. 막, 가지고 앉아갖고, 이뭐 앉아갖고, 지금, 누구만 따나, 이 명상만 한다고 해갖고, 명상이 무슨 그거야, 명상이. 명상, 뭔가에 앉아있으면 말 건데. 밥먹고할일 없이 그 말로 앉아있나? 딱할 때는. 내가 목표가 있는 거야, 목표 자, 그러면, 이런,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이 기준에서 내이역이이만큼이력이이만큼이 능력이 이만큼, 능력이 이거는 이만큼, 이거는 이만큼, 이거는 이만큼, 이거는 이만큼, 이거는 이만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응. 이거는 이거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것는이모는라는지나는에는 어떻게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이것이원인이되는거는저거게 눈을 자꾸 는거는적하면안되겠다는거 자, 이것이 우리는 자격지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 나는 이것이 부족해갖고, 학교가갖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얘는 왕따 당하는 거, 왕따. 그지 그게 왕따야, 왕따.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애들이 격리를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왕따고, 그것이 격리가 되게 되면 자기는 나중에 어떻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 거기에 하게 되면 남이 보기 싫은 거야. 그것이 자기 지심이래. 그런데 이빈 공간에 누구말따는 어떻게? 해? 여기가 기가 하나 딱치범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이것이 우울증이 아니라, 응? 우울증의 귀신이 참이 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는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니. 그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거야. 자살이면 그냥 앉아갖고 우울증 걸리다가 처음부터 자살하나? 그건 아니잖아. 죽은 사람이 처음부터, 뭐, 자살, 우울증이가. 자격지심 조건 조금 튼튼합니다. 응? 자격지심. 그렇게 그러니까 자존심이, 자기가 한그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넌보기도 싫다니까요. 만나게 되면 대인 깊이증이 생기는 거 대인 이증 기피증. 대인 깊이증이 생기고 나면 그 뒤에는 자포자예요. 여러분들, 이 품어. 이 단계가, 여덟 단계가 있는데. 자, 처음에는 자기가 좀 모자란다고, 이거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는 왕따가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 다음에는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음, 대인 깊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자포 자기가 생기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뭘까? 뛰내리는 거야. 자산은 8단계에서 뛰내리고, 8단계에서. 원래는 이 내리는 것도 8단계 7단계 8단계 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기야 이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가사가 5단계 정도까지는 사람이 살수 있어요 그런데 5단계 넘어가게 되면 강도가 5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건 7, 8단계 우리 지진호가 지진도가 7, 8대면 우리 못사잖아 인간이 이 심리 상태도 7, 8이 됐부면 이걸 못 사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그 우리는 어떻게, 기가딱 붙어 보면 뛰어내려 보는 거야. 뛰어내리는 귀가 논다, 이 말이야. 지가 뛰는, 인간이 뛰어내는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다른 기장이 있고, 다른 착용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지금, 뭐, 신부의 세계에 들어갔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단계가 있다, 이말 처음에는 좀 모자란데 해갖고 소심해지는 거야. 그다음에 가다가 이제 왕따도당해 그다음에 가다가 자존심이 팍팍 상해. 그다음에 가다가는 어떻게 자기지심이 막 생겨. 그다음에 가다가 이제 어떻게 제인깊이도막 응? 생겨. 그다음에 자포자기를 해.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자포자기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집에 집밖에 있는 거야. 문 닫고 집에 있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키가 하나 딱해뭐 그리고 어떻게 힘이 있잖아. 그걸 가만히 있는 제품이 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저잘사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그치? 그 부자들이 여기 경찰서, 검찰서에 불리 갖고 처음에는 아이들 쌓고 컨설팅 치고 폼제고 하지?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하고 가지. 그다음에는 검찰에 가고 조수금일때 열심히 다겸이 시작하지. 그 다음에 치역하니까 자존심이 팡팡 상하지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안 만나 주지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그러니까 사람만 명예까지 다 조지겠지 그러면 어떡해 그럼 한강 잡고 맞서다 다이빙 해보는 거야 그 단계가 있다 그것이 8단계다 8단계. 그것이 수리 심리학의 기본이라 그것이 우리는 어떨까 이 욕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야.